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이소에 가서 다꾸템을 사왔는데 오늘 같이 이거 뜯어보고 활용해서 다이어리 꾸미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이어리 꾸미기 할 속지를 꺼낼게요. 제가 다이소에서 뭘 사왔냐면 이거를 사왔어요. 레이스! 레이스를 두 종류 사왔고 하나는 하얀색 레이스고 나머지 하나는 베이지색 레이스예요 다이소 구경하다가 다이소 그 수예 코너에 레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활용하면 예쁠 것 같아서 사와봤어요. 오늘은 이 레이스 활용해서 다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지로는 크라프트 용지를 쓰도록 할게요. 크라프트 무지 노트를 검은 속지 위에 붙였고 남는 부분은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펀치로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뚫고 저 위에 다이소 레이스를 붙이려고요. 사용할 만큼 잘 잘라서 붙이는 재료로는 목공용풀을 이용해서 붙여줬어요. 목공용풀을 적당히 발라서 저기쯤에 붙일게요. 생각보다 되게 예쁘죠? 분위기 있고 그리고 오늘 다꾸용으로 사용할 재료들을 꺼내보겠습니다. 이것저것 빈티지한 종이들을 꺼내고 있어요. 빈티지한 종이랑 빈티지한 스티커랑. 일단은 저 꽃무늬 패턴의 스티커가 예쁜 것 같아서 저거를 통째로 붙여주려고요. 꽃무늬 패턴이 약간 패브릭 느낌이 나요. 되게 고급지고 예쁜 것 같아. 스티커를 잘 붙여주고 저 레이스 뒤편으로 해서 붙일게요 스티커는 레이스를 다시 꼼꼼하게 붙이고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빈티지 종이도 레이어드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풀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이고 그리고 허전한 부분은 어떤 걸 쓸까 하다가 저 우표 스티커를 사용해보려고요. 식물 우표 스티커를 저기에 붙이고 오늘 일기를 쓸 편지지도 저렇게 붙이기요 하단은 찢어줬고 풀테이프를 사용해서 잘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 편지지 윗부분에는 원형 견출지를 이용해서 데코하도록 할게요. 되게 예쁘죠? 그리고 속지가 검은색 색지라서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검은색 색지 위에 흰색 젤리롤펜으로 간단하게 영어 문구를 써줄게요. 저 검은색 색지는 그냥 제가 문구점 가서 산 거예요. 문구점에서 A4용지 검은색을 사고 크기에 맞게 자르고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다이어리 속지처럼 활용했어요. 그리고 편지지 위에는 오늘의 일기를 간단하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기를 쓰는 펜은 스테들러 파인라이너의 회색 색상을 사용했어요. 나무지게 일기를 써주고 펀치로 구멍을 뚫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왼쪽 페이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른쪽 페이지를 꾸미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는 빈티지한 메모지를 우선 붙이고 저 메모지 위에 저 빈티지한 스티커를 레이어드해서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데코를 더 해주도록 할게요. 은은한 꽃무늬, 느낌이 나는 마테를 먼저 붙여줬고 저 마테랑 레이어드할 마테는 회색 마테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마트에 남는 부분은 정리해주고 그리고 허전한 부분은 빈티지한 티켓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 티켓을 저기다도 하나 붙이고 그리고 또뭘 쓸까 하다가 작은 사이즈의 빈티지 탭도 저기에 붙여보려고요. 색감이 전체적으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빈 공간은 어떻게 채울까 하다가 오른쪽에도 빈티지한 종이를 써주려고요. 저 책갈피 같은 느낌의 종이를 쓰려고 하는데 그냥 붙이면 허전하니까 무인양품 크라프트 노트를 조금 찢어서 배경으로 붙였고 저 위에 빈티지한 책갈피를 책갈피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뭘 써볼까 이것저것 대보다가 하단에는 라벨을 붙여주려고요. 저 라벨 카드를 붙이도록 하고 그리고 빈공간에 스티커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저꽃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조심조심 띄어서 위치를 잘 잡고 조심조심 붙이겠습니다. 잘 붙이고 그리고 이번엔 뭘 붙일까 하다가 저 작은 사이즈의 견출지를 붙여보려고요. 위쪽에 슬쩍 붙였고 그리고 이번에는 스탬프를 사용해볼게요. 저꽃 스탬프를 저렇게 찍어줬고 스탬프를 하나 더 쓰겠습니다. 레터링 스탬프도 위쪽에 견출지 있는 부분에 찍어줬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무인양품 반투명 포스트잇도 활용해주려고요. 반투명 포스트잇을 붙였고 저 위에 일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무인양품의 반투명 포스트잇을 크게 추천을 안 하는 게 펜이 되게 많이 번져요 저 위에 쓸수 있는 펜이 많지 않더라고요 번지든가 아니면 잘안 써지든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펜은 파버 카스텔의 아티스트 펜일 건데 저것도 되게 많이 번져요 그래서 필기할 때 굉장히 조심했었고 저대로 되게 오랜 시간 말렸어요. 번지지 말라고. 뭐 아무튼 활용하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진 않더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로 펀치로 구멍을 뚫어주고 다이어리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에 조심조심 끼우고 저펜이 번질까봐 엄청 조심조심 끼웠어요.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